하신 거같데거 여기. 내가 이따가 아니요? 응여쌈집에서 어. 음. 너가 쌈을 말아줬어? 아니요 아침에 이것만 말아가지고 팔았어 음. 코드컷들 디자인이 다르다 끝! 음. 아, <웃음> 어나아아아 아무튼 너무 안하 돼. 어아무산아 감사합니다. <웃음> 예. 지으신 여러분들 핸드폰 바탕화면에 꼭좀깔아주안시요 진심입니다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지금 굉장히 사진을 들 많이 찍으시는데요 이 사진들 도대체 어디다 쓰는지 찍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인스타그램 다들 하시나요? <웃음> 네 여기 세분 앞에 세분 하시는 것 같은데 <웃음> 여러분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거기에 해시태그라는 기능이 있어요 해시태그를 이호선생님가지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통해서 우리 6서크상당에조리을 눌러드리고 있으니까요 <웃음> <웃음> 제발 우리 소통해에요 네, 그렇습니다. <웃음> 지금까지 영극 이호선 셰인트했습니다. 했습니다. 출입문 닫겠습니다. 뭐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있었구나. 잠시만요 네. 아 제일 아 좋게 입은 거 맞다 썼던... 오리지널이네 얘가? 바지 응. 응. 어. 어. 얘가 고르곤졸라야 그게 응. <웃음> <이게> 고르곤졸라야? <웃음> 아, 아, 아. 어, 대박이다 야, 앞에 안가 이거 되지? 빵에다가 이거에다가 이렇게 이거... <웃음> <내> 빵에다가... 다 <대박이다, 웃음> <웃음> <웃음> 나도 어색해 이거 할라는데 나플램스푼만맛있